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야박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내 간을 내어주면서라도 모든 것을 줄수 있다면 주고 싶죠 그게 부모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다 주어도 다 내어주어도 괜찮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녀들을 못 믿어서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에게 다 주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지금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다 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착한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기 때문이죠.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오래 살죠.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꼭큰 병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돈 없고 나이 들어가면서 부담되는 부모,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다 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자녀들을 자칫 불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일이 많았죠 가구 구성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많았죠 1대, 2대, 3대가 같이 섞여 살았던 때도 있었죠. 시골에 살았다면 논밭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도시라면, 도시에 산다면 집에서 손자라도 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독거하는 1인 가구라는 뜻인데요 그 1인 가구 가운데 50대 이상의 1인 가구가 무려 6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독거 가구 독거 가정의 60%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면서 돈도 없고 일도 없는 부모,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불효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다 내어주면 안 되는 이유,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실패가 많고 위기를 극복하기는 힘이 약한 시절입니다. 즉,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모 세대와는 다릅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죠? 자, 그런 죠 자, 그 실패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진다. 왜?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 시대, 기업의 주도력이 점점 커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에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덕분에 자녀들은 편하게 자라왔죠. 그 결과로 자녀들이 위기에 극복하는 힘이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패가 많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약한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만약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약하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자녀들 입장에서 돈 없고 나이든 부모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자식은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 자식들에게 정말 야박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주어도 괜찮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자녀들을,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식들에게 정말 야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나의 노후에 필요한 돈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사업에 실패해도 부모들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을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번째는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첫번째 야박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번째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순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갈수록 시절이 불안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처럼 부모 세대처럼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가 많고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만한 돈이 있다면 뭐 내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돈이 없다면 즉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 이상의 여유가 없다면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즉, 내 집에서 나의 생활비, 부모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 실패한 자녀들을 내 집으로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시기에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은 자식들에게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구분해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많은 재산보다 부모들의 노후 많은 재산보다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모들의 노후 준비 자녀들을 불려자로 만들 수 있는 노후 준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늘 자주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컨대 부동산이나 목돈은 많은데 매달 나오는 돈이 생활비조차 되지 않으면 돈을 계속 빼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자라는 생활비 때문에 사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자칫 자식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이상으로 매달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미리부터 준비하거나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이나 가진 목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분 부모는 평생 부모죠. 앞으로도 자식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신경을 오랫동안 써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다 주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나 자신의 노후도 힘들지만 우리들의 착한 자식들을 오히려 부모가 불효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